자, 자! 다들 조용! 수업 시작한다! 23페이지표라! 저기요, 선생님? 또 너냐? 뭐요? 저,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왜 지금 화장실에 가는 거냐? 쉬는 시간에는 뭐라고 말이야? 저는 항상 자기 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이 있거든요. 뭐라고? 으이고 그래 다녀와라 선생님 저도요 선생님 저도요 선생님 저도요. <웃음>